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마지막 부분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더 넓게는 블록체인 포털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업체에게 드리는 상입니다. 자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수고를 시상해 수고해 주시겠고요. 자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네 수상자는 해시넷의 서창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.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서창영 대표께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아사달 창업자 겸 대표 이사를 지내시고 계십니다. 또 자회사인 주식회사 해시넷을 설립해서 국내외 블록체인과 관련된 인물 및 업체에 대한 정보가 게시된 포털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. 또 블록체인 어깨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저희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, 주식회사 해시넷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창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토큰포스트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수고한 우리 해시넷 직원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시넷이라는 것은 해시로 열어가는 네트워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시절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 용어들을 정리하다가 해시넷이라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해시.kr 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약 6천여 개의 그 블록체인 관련 기술 용어들 또 인물, 또 프로젝트, 암호화폐들을 모두 망라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을 통해서 저희 사이트 검색이 많이 되면서 방문자가 한 달에 순방문자가 한 60만 명 정도를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략과 병행해서 오프라인도 저희가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평균 한 번씩 믿업이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작년 10월, 올해 10월에 약천명 정도 참석하는 큰 컨퍼런스를 했었고 또 내년 2월에도 어, 같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또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싶을 때 저희 해시넷을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어, 널리 그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디어 소셜미디어 부문 상을 수상하신 서